우리 신문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 띠로 자기의 운세를 보고 미국 사람들은 별자리로 자기 운세를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진행되어 질까 모르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또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이 코너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불안하게 살아가면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한치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아주 반가운 이야기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멀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늘 불평과 불만과 불안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400년간 애국생활에서 노예를 생활했습니다. 그 정말 고통스러운 탄원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와 애국에다가 열가지 재앙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두 손을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회고할을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앞에는 홍이에요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군인 같으면 뭐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자.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가 강대국이지만 한번 맞붙어보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칼이나 활이나 병기를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정말 초조한 가운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그의 군대에 홍해로 갈라서 수장시켜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그냥 가난으로 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출굽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모세는 지나간 그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32장 8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요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희스이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운다고 라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한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기시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무적의 그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때에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간에서 1 3장 3절에서도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국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그건 아말 군대도 아닙니다. 바로왕의 군대가 아닙니다.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스스로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래, 이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사람들이 늘 그랬느냐? 이유도 없이 그랬느냐? 아닙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또그 성업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으로보아노라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보다 우월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낙작촌의그 장대함 그들의 성이 든든하고 견고하고 높여 쌓여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유없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안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강약길에서 가장 큰 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계산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비교해서, 아, 이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아, 이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아, 이러니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결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원하는 거냐?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가장 최대의 목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멸망시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이사이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믿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낙심케 하고 지옥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도적은 도덕질하고 그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 앞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갈때 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웃음> 제가 이빨이 이 어금니 두 개가 나와가지고, 한 3개월을 그냥 밥도 잘못 먹고, 그냥 치통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고타 있을 때, 보고타에다가 그 치과에 가보면 이렇게 크게 써놨는데, 이가 아프면 위장이 탈이 나고, 이가 아프면 소장이 문제가 생기고, 그 이가 든든해야 모든 오장육부가 든든해진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씹지도 못하고 꾹꾹꾹 3 0개 소화도 잘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탈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어, 미국에서 알아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하나 발치를 했거든요. 이빨 하나 뽑는데 260불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너무나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빨 임플란트를 한다고는 이야기를 하니까 최소한 2,500불. 거기서 반뚝 잘라서 1,500불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을 있는데 내가 이미 한국에서 선교사들에게 좀 잘해주는 그런 치과가 있었어. 거기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비행기 표를 다 사고 이제 1월 14일날 출발한다고 다 겟는데. 제가 그래도 뭐 며느리도 한국에 있고 부모님도 계시니까 제가 가면 자가 격리 면제자입니다. 그런데 12월 6일부터 1월 6일까지 자가 격리 면제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짧은 시간에 빨리 가서 하고 와야 되는데, 아, 이거 열흘 동안 또 격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저는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월 6일날 끝나니까 1월 12일날 출발해서 14일날 도착하면 자가격리 면제는 받겠지 하고 있었는데 12월 말에 또 뉴스가 나오기를 한달 연기한다! 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건 자가격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잠시 머물면서 뉴욕에, 아 영사관에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자가격리 면제자인데 이 법이 이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좀 도와주라 그랬더만 선생님, 우리도 잘 몰라요. 워낙에 법이 자주 바뀌어가지고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에, 선생님 한국에 전화번호 하나 줄테니까 그게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 연락해가지고 그 전화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냐? 출입국 관리소입니다. 출입국 관리소 에 전화하니까 출입국 관리소 하는 말이 법무부 상황이고 우리는 소, 소관이 아니래. 요 법무부 전화했더니 이거는 우리가 관할라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래요. 보건복지부 전화했더니 보건복지부 전화냐? 진리원 본부 센터에 전화라 그래. 그 진리명 본부 센터 전화했더니 하루 종일 이게 통화 중이야. 그래 뭐 어떻게 해요? 그래 후배 목사가 목사님 그냥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불만스러운지요이뭔 정부가 이렇게 문제를 삼냐? 이러고 있는 차에 이제 페루에 있는 후회목사가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잘 지내세요. 어나 이빨 하러 가려고 하는데 말이야. 하, 지금 이 자가격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때. 자가격리 할 때는 있으세요. 그런데 뭐 부모님 댁에는 못 가고 오피스텔 가면 완전히 감옥이던데 갈 수가 없잖아. 아 목사님 아산에 가면 자가격리 하는 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소개해가지고 아산으로 갔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가서 콧구멍 한번 쑤시고 PCR 검사받고 저녁 토요일 저녁 한 10시나 됐는데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내일 설교하세요 아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밤 10시 돼가 나보고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설교했어요 하고 이제 월요일 돼가지고 이제 PCR 검사가 나왔는데 음성이다 이제 그냥 지내면 된대요 지내는 동안에 이제 러시아 선교사 태국 선교사 그 다음에 또 필리핀 선교사 또 저가정 또 또한 가정이 있었죠. 그 다섯 가정이 이제 다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 나 이빨 때문에 왔습니다. 이빨 하나 지금 저 임플란트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강모, 어, 치과 돈 받는 거 아세요? 이런 거. 아닌데, 5년 전에 나 크라운 씌워줄 때 문제 생기면 오면 그냥 해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에요. 요즘 하나씩 돈다 받아요. 일반 손님보다도 선교사더 많이 와가지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 따님이 통지에 올렸대요. 그, 나, 그, 몰랐는데, 얼마 갔는데, 이랬더만. 하나에 24만원. 그럼 두 개면 48만원. 그런,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아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건, 생각도 못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또,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또 토요일 밤에 그목님 또, 저, 나한테, 목사님 내릴 또 설교 하어요 모레 나가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또 설교를 또 했어요. 하고 났더니, 이제, 거기, 이제, 교회 한 20여 명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밥 먹는데 봉투를 안 내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쓰시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받을 수가 없는데 여기 지금 여기 이 성교관에다가 내시지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성교관 관장도 계시니까 이 분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냥 받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럼 그래 이제 받았어요. 바다가 딱 펼쳐 보니까 인플란트두개할 돈보다도 배가 많아. 아이고 이거 수지맞아인데.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끝나고 서울 올라와서 치과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안에 다를까 48만 원 한다고 그러죠두 개를 하기로 하고 이게 이제 한 5개월을 안 씹었더니 이쪽 이으로만 씹었지 여기 또 굉장히 아파서 선생님 여기도 굉장히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망겨 탁 때리는데 얼마나 자지를 지게 아프고, 아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아프게 할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크라운을 씌워야 된대요. 그게 하나 얼마냐? 13만 원이에요. 아, 아 15만 원이래두 개면 30만. 원. 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좀 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웃음> 스케일링 하고 그다음에 아프지 말라고 소염제 먹고 이러면딱 고돈이야. 그 <웃음> 그래 제가요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 앞서 가지고 다 해놨는데 김 목사님 네 뭐다 오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 낙심하냐? 내가 이거 해주려고 내가 이제 제가 경리하라 그랬지 딱 하는 느낌이 팍 와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몰라도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야지 그거 불평 불만하는 게 이거 큰 죄인 줄을 니 알았습니다 그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섬세하시고 저 자세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있겠어요? 철학자 베르자이프가 베르자 하는 말이 기독교인의 사명은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참말 같지만 뭐 작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이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내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나는 믿고 따라가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의 고성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 든든하고 문이 잠겨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 바퀴 돌고 구함을 지르니 여러분 열의 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루 아침에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만과 여러 민족의 사람, 그 여러 그 공무원들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짱대를 달았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을 괴롭히는 너그 짱대에 달리라. 그래서 오히려 그가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그걸 물리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골리앗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희가와 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역은 우리 콜롬비아 현지인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사역입니다. 어,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 일을 감당을 했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셨던 우리 강사 목사님은 LA의 미기총 회장 지냈던 민성기 목사님, 샘신 목사님, 우리 여기 필라델피아의 박진표 목사님 세 분이 강사로 왔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그 미기총 총회를 필라델피아에서 하고 민성기 목사로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자기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려고 며리 떠가가지고는 김 목사 우리 딸이 절대로 가면 안 된대 왜요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가려고 지금 아빠가 설치냐고 막그래 이야기 했다고 못 가겠대요 그래 목사님 그래 하세요 그러면 코로나가 당신 따라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살수 있을 것같아요 그렇게 옹졸하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저주로 막퍼웠어요 그랬더니 <웃음> 아뭐 그러면 안 되지. 그래 가게가게가게 이런 거예요. 그럼 돈 보내세요. 그래 비행기표 다 끊어가지고 이제는 가든지 말든지 전화하면 또또 또 이야기합니다. 뭐 딸이 못 가게 하고. 그럼 오지 마세요. 비행기표는 끊어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억지로 억지로 갔는데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는 데 너무 좋다고. 김 목사 김 목사 다음에 있으면 또 불러. 내올 테니까 그랬어요. 제가 이빨 치료를 간 사이에 박진표 목사는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모였던 우리 목사님들 약 50여 명이 큰 은혜를 받고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정리해 주셔서 저는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원래 또 해달라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 한번 더 하자. 이래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2차로 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오후에 출발하는데, 제가 3개월 동안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설교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있어질 이 상황도 사실은 제가 이빨 이제 치료하러 갔는데 죄송합니다만 성교지에 이 성교사님들이 다 각계전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혼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일은 우리 같이 하자. 한인 성교사들 네 사람이 모였다가 한 사람은 탈락하고 세 사람이 지금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부족하지만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 제가 하는 일은 강사 섭외, 재정 후원, 일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해야 되고 또 이제 통합적 목사님은 행정, 이제 책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 입회 원서 만들고 뭐 이런 행정들을 다 하고 또한 목사님은 순봉교 회 목사님은 통역과 사람 동원 이 일을 감당하기로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걸 맡았는데 한국에 이이 치료하러 가면서 뭐 기도를 하죠 뭐 하나님 좋은 강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감리교 목사님 아주 지난 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김 목사 이번에 그그 그 저기 저그 목회자 재교육 때문에 왔지. 여러분? 어,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 늘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좋은 강사 한 사람 소개하겠다고. 그래서 소개해 준 목사님이 유성준 목사님이라 감리교 목사입니다. 여기 워싱턴에서 23년 목회하시다가 지금 한국 들어가셔서 협성신학교에서 15년 목회하 아, 저저 교수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여기 그 필라델피아 목사의 총무할 때에 혹시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워싱턴에 일박 하면서 우리 다 돌아왔던 그, 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구상을 하고 갔느냐 하면 제가 여기서 목사의 총무, 교역 총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도네이션 받았다는데 여기 있는 집사님 장로님들이날 붙들고 이야기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사실은 교육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나면 죄송합니다 인터넷 방송 와서 이야기하고 기독 방송 이야기하고 미랄 이야기하고 뭐 생명의 전화 이야기다이야기하는데 너무 자기 머리 아프대요 차라리 한꺼번에 딱 한번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 아주 좋은 교회 있습니다 거기는 목사님 한 분이 있고 변호사와 함께 밑에 보면, 이제, 미혼모를 위한 것, 마약 갱생을 위한 것, 홈리스들을 위한 것, 이런 다 파트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우산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번 모았으면 좋겠다. 그, 그거를 계획을 하고, 세이비어 교회 방문하러 가는,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쇠라톤 것들을 할뻔 자고, 루레이 동굴 보고, 국회의사다 보다 들어봤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아, 참 좋은 경험을 했는데 또 이제 이, 이, 우리 이, 이, 이제 뭐하니까 생각에는 용꼬리보다는 닭다가리 낫다. 무조건 대장을 해야 돼. 그래서 성교지도 이 협력이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의 밑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아쉽게도 끝났지만 바로 그분, 한국에다가 세이비어 교회 석유한 그분을 강사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나서 네번에나마다 같이 밥도 먹고 하루 밤 같이 자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 지금 미국 와서 북콘서트하러 지금 아틀란타, 뭐 워싱턴, 내쉬빌, 텍사스, 뉴욕 이리 다닙니다. 이분이 당신 돈 내고 내그가르쳐고 하고 싶다고 한꺼번에 강사, 재정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체험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저보다 오래 사셨고 여러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체험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31절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여러분 너희를, 너희 를 너희의 걸어온 길을 너희를 안으사 라고 했습니다. 이 안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항한 하나님의 자상하고 한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제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가난해지지 말라. 부모는 무조건 희생하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다 제공하니까 스스로 자기만 가난해지니까. 그리하면 노년이 불행해진다. 이러면 신문에 난걸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보험은 AS, 애프터 서비스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도움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아래, 자기 깃털 안에 모아가지고 안아서 보호하시듯이 그리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 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다.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날개 위에 그들을 어둠같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늘 평안한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위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닥친 위기는 또 다른 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통과하면 우리의 강한 믿음을 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제가 3개월 마지막에 21일날 유학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가방이 자그마치 8개를 가져왔습니다. 저 원래 2개가 되고 우리집사람 2개 되고 여기에다가 제가 스타얼라스아그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또 하나 추가하고 또 하나 추가하니까 6개에다가 핸드캐리 2개에다가 위에 메고왜 그러는지 아면 제 개인짐도 있지만 은 이번에 지금 하는 세미나에 이, 이, 이 현지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입니다. 모자 와이샤스, 넥타이, 화장품, 구충제, 약 이게 23kg짜리 가방 두 개입니다. 그랬더 왔는데 도착을 해가지고 그이 수화물 찾는 벨트가 돌아가는데 다 찾았는데 아이네 지금 앞에 와서 기다리더라 그러고 가방이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보고 막 밀고 가라 그랬더니 밀고 갔어요. 가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가가지고, 야, 내가방이 하나 나왔다 하면서 표를 줬어요. 보여줬더니, 팍! 쳐드리면 아, 이 가방 아직도 샌프란시스코 있대. <웃음> 내가 거기서 갈아탔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어떡하냐? 그랬더니 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면 내일, 내일 갖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나왔더니, 아들하고 집사람 는 말이, 아빠가 가방 찾았어요. 아니, 내일 갖다 준대. 잘됐어요 왜? 차가 잡는데 집을 다시꺼내니 우리 앉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 더 왔으면 그야말로 우리는 우왕좌왕할 판인데 닦고 그한 자리 그 가방 하나 놓을 자리에 집사람이 앉았어요. 이야 난 집에 와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를 보살피실까 이게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가방입니다. <웃음> 닦고 남나라 집에 딱가다 놨더라고요. 그 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걸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체험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 다 그런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요, 3개월 동안 아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아버지가 저를 저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왜 선자가요? 선생 선가 아니에요? 우선 선자입니다. 훈자가 공은 훈자예요 우선에 공을 세워라요. 그 말은 일 많이 해라 이 말입니다. 한국간 3개월 있는 동안에도 제가 이제 아산에 있는 성경의 말이 신세를 졌잖아요. 직원하니까 내가 신세 갚을 일 끼리 뭔가 기도하다보니까 아 이거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랑의 살라노운도 하고 제호 목사가 하는 사, 세계의 성경의 연대 포럼하고 세 그룹이 이게 업무 협박식을몇개 했어요. 그 아산에 있는 성경의 마을에는 물품이 필요하고, 그러면 사랑의 쌀에서는 치약, 칫솔, 샴푸, 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대주겠다 하고, 제하 목사는 신문에다가 언제라도 한국에 들어오셔서 갈데 없는 성교사님들, 우리 성교만에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이성규 목사님,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인 이성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한국에는 우리 이 목사 세 사람이 왜 콜롬비에서 온그저 목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냐 그래야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가지는 세계 의료품 선교사가 있습니다. 김바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가지고 어, 전쟁 물자에 이 의료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요즘은 너무 풍성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도네이션이 너무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아는 성교사 가운데 약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오면 내가 무조건 대줄 테니까 목사님이 좀 딜리버리 하래요.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 약한 상자, 러시아 약한 상자, 터키 약한 상자, 알마트 약한 상자 이래도어 남아공의 약한 상자 이래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여기 있다 가신 조신일 목사를 만났는데, 조신일 목사님이 그 북한 성교사 양성 신학교를 하는데 졸업 예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나보고 하는 김 목사님, 혹시 마스크 안 필요해요? 이랬어 마스크 필요하지요. 내가 뭐 얼마든지 줄게. 얼마나 있는데 이 만장 있다 만장. 그럼 내가 가져가죠 뭐. 그래 내가 그거는 내가 목사님이었죠. 목사님 목사님 이건 내가 다못 들고 갑니다. 내가 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마음대로 하래요. 그래 그 만장 가져와가지고 이번에 울진에 산불 났잖아요. 깨박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제 후배 선교사 중국의 선교사 초방당해가지고 시골 그 목회하는데 거기다 전화했어요. 야 김성교, 김정록 교김 선교사 야, 근데 마스크 안 필요해? 목사님 마스크 있으면 주세요. 이런 거. 왜? 여기에 한 200가구가 있는데 마스크 지금 전도하려고요. 오케이 해가지고 열상자 이천장들이 열상자를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든지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 우리 일 사람이 불평을 해요 여보 당신 나이 이제 만 65세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 짐꾼처럼 그렇게 짐 들고 댕길까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들고 갖다 줄수 있는 만큼 할수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지 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싶어도 못할 시간이 오니까 열심히 해그 이번에 갈 때에도 지금 23kg짜리 두 가방 지금 또 가져갑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아닌 누구라도 이 일을 할수 있는데 특별히 나를 선정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10편 121편 1절부터 5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가 암송하고 얼마나 애창하는 시편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아니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낮에는 해로부터 밤에는 달로부터 우리를 상치 않게 지켜주는 하나님이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본문 한번 보세요.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는 자신이라. 그렇잖아요. 이천화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남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약한 200만 명의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숫자가 제 광략길을 40년 동안 헤맸니다. 여러분. 이건 도무지 사람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막막하고 정말 황당한 그림이지만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들이 성공적으로 가난안에 들어가셨다니 오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루국기 13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가시며 행하셨다. 뒤에 오신 게 아니고 앞서가시며 행하셨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게 이스라엘 제이 표현입니다만 요즘 시대 말하면 그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처음 가는 길에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늘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서 9장 28절에도 보면 여기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만한 곳에 능력도 어, 드릴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미워하기도 하자 광야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것 드려 하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셨다. 시편 107편 7절에도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신명기서 26장 9절에도 보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사 적과 꾸려는가난 땅에 이르겠다. 민수기서 2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실패했습니다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출입한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었고 광야에서 난 자들만 가난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32절이 나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여 요호화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안이하였다.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죠 내가 싸우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과 상관없이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구름 기둥, 구름 기둥만 보고 걸어가면 우리는 일이 해결되어진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히브리스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는 모든 패러듭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도 지금 가면 계속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 사역이, 뭐, 재교육 사역도 있지만, 태권도 사역을 하는데, 2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비대면을 하니까 뭐, 뭐 되겠어요? 이제 이제 오픈이 되어서 이제 대면을 하는데, 이제는 뭐, 어, 뭐 비대면을 하듯이 줌으로 보고 하면 되지, 뭐, 뭐, 굳이 가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교육은, 여러분, 인격의 교육입니다. 신앙 인격의 교육입니다. 만나고, 부딪히지 아니하면 그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이제 불안한데 앞으로도 지금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저도 준비는 완벽하게 했다고 했지만 또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나올 때도 PCR 검사하면서 혹시라도 양성이 나오면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알마티에 가서 선교사는요 출발하는 날 아침에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대. 이무정상 확진자그 열을 더 있다 갔어요. 나 열을 더 있다 가면 큰일 납니다. 비행기가 딱 연결되어 있는그다 캐슬된 풍경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음성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콧물이 질질 나오는데도 나는 어떡하시? 했는데, 딱 쑤시고 뺐는데, 음성이 됐어요. 그래서 무사히 미국이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믿기로는 그 짧은 3개월 동안 나를 지켜준 그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계시기에 저는 믿고 나갑니다. 이런 일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무지하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